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솔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 선거적 대선이 끝나면 집값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빠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시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대선이 끝나면 집값이 오른다더라. 그리고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세 번째, 대통령 선거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으므로 정책 변화를 할 것이다. 그것이 집값을 오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집값은 한마디로 주식이 아닙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기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인데요. 한국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웨덴 뉴질랜드 뭐 특히 홍콩 등등으로 이제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올랐지만 한국보다는 한 절반 정도에 오른 것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주택 가격입니다. 어쨌든 지난해까지는 전 세계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돈이 풍부했죠. 저금리 유동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건 값 재화의 가격은 많이 올랐으면 또 많이 빠집니다. 요즘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집값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만 원으로도 매수할 수 있고 또 주식은 단돈 많은 으로도 매수할 수 있고 클릭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매수 매도 거래가 체결됩니다만 집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첫째 상승하는 기간 그리고 하락하는 기간이 뚜렷합니다 주식처럼 오늘 올랐다가 내일 떨어졌다가 또 내일 떨어졌다가 모레 올랐다가 이러지를 않습니다 주식 가격은 하루에도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전에 떨어졌다가 오후에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집값,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큰 돈이 듭니다. 만원으로 집을 살수 없죠. 매덕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 다음에 대체로 대출을 떠안습니다. 대출, 융자를 내죠. 또 상당한 비용, 오늘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오늘 팔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놔야죠. 또그 다음 살집 찾아야 되죠. 뭐 등등 또 세입자가 있다면 또 협의해야죠. 그처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은 주식이 아닙니다. 큰 돈이 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이자, 융자를 얻기 때문에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이 집값을 한동안 오르게 하고 또 한동안 떨어지게 하는 주식처럼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쭉 오르거나 쭉 빠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동일 방향으로 어느 정도 장기 추세 주식에 비하면 장기 추세를 형성하건 행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값의 장기 추세는 어떨까요? 장기 정책은요, 어떤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장기 정책은 이미 공급 폭탄입니다. 자, 모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주택에 관련된 공약, 공급은 엄청 몇백만 호를 짓겠다.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주택 정책은 이미 공급 폭탄이라는 건데 플러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대 감소 또 일자리 감소 이런 등등은 큰 돈이 필요한 집을 사는 수요 내가 사야겠다는 수요를 작년까지보다 훨씬 제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현황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쭉 빠졌습니다. 어, 거래량이 아주 줄어들었죠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아주 피크 때를 비교하면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난 수준인데요 지난해 전국 주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달 전국 주택 거래량을 보더라도 2008년 이후 거래량이 최저 최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래가 안 된다 뭐 다른 정책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매수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졌다 자, 매도자보다 매수세 어느 쪽이 지금더 우입니까? 매도자가 우위다 즉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 산다 기다리겠다 그 덕분에 주택거래량이 지난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거래량이 그 현상이라는 거죠 어떤 정책이 아니라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기를.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그것이 가장 큰첫 번째 요인입니다. 덕분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값 하락률이 전세 하락률보다 더 크다. 자, 전세 값도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그림입니다. 집값은 위에 파란 선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세 값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집값 하락률보다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 또다시 갭 투자하면 좋을까? 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이 전세 값보다 더 떨어지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살수 있는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더 좋아진 거죠, 환경이. 그래서 또다시 갭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의 하향 추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긴축이죠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빨간선이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근에 알다시피 미국보다 빨리 올렸죠 두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1.25 기준금리 자 미국은 이제 올리려고 하죠 3월 달에 심지어 0.5 를 올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올해는 미국 금리를 올리는 시기입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올렸죠 왜냐하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 보다 싸면 낮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이 지금 떨어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 반대로 지난해까지 집값을 올렸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유동성이었죠. 돈이 풍부했습니다. 저금리였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도 큰 원인을 차지했죠. 그런데 자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스타트 시작입니다. 그리고 공급 문제는 새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 정부에서 공급폭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정책 변화가 완전 180도 꺾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리고 집값 하락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 집값이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 가격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더라.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떨어진 것은 아직 어쩌면 시작일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955년 이후 세계 경제는 12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자 1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때마다 주택판매, 주택부분, 집값은 적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적각적으로 반응할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걸 비투 등등해서 대출이자율이 급격하게 오르죠 그러니까 대출 부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죠 이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주택 수요를 크게 둔화 시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서 우리가 거래량을 보았지만 4분의 1 토막 낮지 않습니까 거래량을 보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심리 기다리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 수요를 크게 둔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오를 거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정책이 변화될 것이다. 정책 이슈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잠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집값 하락 속도를 잠시 멈추거나 준춤거리게할수 있을지언정 큰 틀에 있어서는 아까 두 가지 요인 즉 유동성 해수, 저금리 시대의 끝그 다음에 공급폭탄, 정책전환 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집값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만한 어떤 정책이 있을까? 뭐 양도세 관련? 얼마나 그것이 지금 큰 흐름, 대세, 하락, 대세 흐름에 영향을 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지난해 반기, 상반기, 하반기에서 반기,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10월달 발표하면서 집값의 하방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같은 집값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신흥국 집값은 22%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신흥국이 어디에 속합니까? 한국, 여기에 속하죠. 자, 여기서 22%는 평균이니까 어떤 지역에 따라서 곱하기 2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 22% 이하로 빠질 수 있겠죠. 자, 22% 이하다라고 할 때는 저는 서울, 강남 이런 쪽들은 대부분 부채를,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집산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서울, 강남. 이쪽에는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죠. 나 강남에 산다 이런 것. 또 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강남 지역은 설령 빠지더라도 오히려 그때를 돈이 있는 사람들은 강남 진입을 원하는 사람은 내 돈이 있다면 그때를 오히려 매수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강남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죠? 집 숫자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특히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강남을 특수하게 봐야 한다. 지난해처럼 강남 집값이 수도권 집값을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한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집값 상승 기대를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대선이 끝나면 오히려 집값 하락은 더 지금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빚으로 집을 산 것이 있다면 B2를 빨리 청산하는 게 낫겠죠. 더 오를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기다리는 것은 비용을 계속 큰 비용을 안고 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팔수 있는 가격으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계속 가격은 떨어집니다.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정도에서 협상이 필요하겠죠. 팔릴 수 있는 가격 제시를 통해서 과도한 비투에서 빨리 청산하면 좋겠고요. 특히 세 번째, 연세 있는 분들의 주택연금, 주택연금을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빨리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져도 설령,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계속 지급되기 때문이죠, 연금이.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을 원하셨던,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주택연금을 가입 서둘면 좋겠다. 마지막 네 번째, 앞서 우리가 집값 하락률이 전세값 하락률보다 더 크다. 그래서 갭 투자의 기회가 생겼다. 자, 이 같은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성급한 갭투자 자치다면또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집값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순수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이유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값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